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풋이 어느 자리에 위치했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 월지가 내가 인풋이다. 뭐 정인도 있을 거고 편인도 있을 겁니다. 자평진을에서는 이것을 격으로 설명을 합니다. 인격, 편인격, 정인격. 네, 이런 격으로 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월지의 이제 인격이다 하면은 이 사람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인성의 특성을 주도해서 쓰는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가 인성인 분들은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욕구 이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갈 때도 깊이 있게 아주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식에 어떤 그 범위가 대충 이렇게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고하는 그런 유형인데 근데 이제 이 인풋의 유형이 청간에 인이 나온 사람이 있을 거고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간에 나온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청간에 나온 사람은 인이 청간에 있으면 은 인에 관련된 직업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 그런 자격을 취득했던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분야 ]에서 전문가로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간에 인이 안 나왔다 인풋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인으로서 직업을 잡지는 않습니다 다른 글자들 정간에 나와 있는 글자대로 직업을 잡는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분야. 그 분야에서 정간에뭐 아웃풋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룰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워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할 건데 이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특성대로, 정간의 모습대로 직업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정간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인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으로서 사회에 직업이 잡히니까 뭐 어떤 직업 있겠습니까? 네, 가르치는 일, 선생님. 선생님 다 하죠. 어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 또 과외 선생님, 되게 가르치는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서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인으로서 가질 수 있으려면 정관에 나와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학 교수로서 전문적으로 학문을 깊이 파야 된다면 최소한 이렇게 월지에 어 인이 있으면서 청간에 인이 나와 있는 구성이 음 그런 길을 간다면 아주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가 청간에 인이 있어도 지지에 인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의 구성도가 약하고 청간에 인이 딱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있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가 약할 수는 있겠죠. 약하지만 직업은 인으로 직업을 하게 되고 오히려 올지에 이렇게 인의 유형인데도 정간에 인이 나와 있지 않으면 가르치는 방향의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정간에 있는 구성된 걸로 직업을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일지에 인이 있으면 일지는 이제 매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하는 사람이죠 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일기도 쓰고 어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사람관계도 정리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서 개인 성향입니다 일지가 혼자서 어 자기 혼자 있을 때 주로 하는 에너지를 이제 일지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일지는 또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관계할 때 일지에 있는 에너지로 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지에 인풋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랑 어떻게 관계를 할까 네, 배우자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겠죠 대화하는 걸 좋아해서 뭐 말이 통한다면 밤새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될 겁니다 음, 또한 또 일지가 인이면 또 인의 특성이 있죠 우리가 어머니라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또 위에 손이 사람 좀 어른들 어른들의 관계를 또 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원하죠 배우자에게 그래서 내가 좀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내가 좀 의존해서 상대가 나한테 엄마처럼 조금 받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는 그런 모습이 서로가 예 내가 원하기도 하고 박, 또 그런 것을 내가 해주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이제 교차해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청간에 있는지 또 일지에 있는지. 에 따라서도 그 특성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게 써였을 때 좋지 않게 써였을 때 여기에 따른 해석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내 특성이 올지의 어떤 이름과 좋은 역량을 이름에 있어서 좋은 역량을 줬을 때는 이것의 해석이 굉장히 좋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공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해력이 매우 좋다, 또 어머니의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다, 선생님이 좋아한다, 문서운도 좋다, 학문적 능력도 좋다, 뭐 이런 꼼꼼하다, 이런 굉장히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역할이 좋지 않은 역할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월지가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로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해석으로 나옵니다. 의존적이다. 오히려 공부를 잘할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 분석력을 가지고 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어, 난다 하면 알아. 다, 그냥 한번 보면 알수 있어. 라는 자신의 어떤 그, 너무 자기의 그 예력, 사고력을 너무, 어, 믿고, 좀니밀락내밀락 이제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또 어떤, 뭐, 무서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이제, 어, 너무, 그러니까 과중되거나, 또 역할의 쓰임이 또 좋지 않은 역, 역할로 나타났을 때, 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나한테 좋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쓰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알,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주 예전에 5, 6년 전에 이런 좋다 안 좋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거 좀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좋다 안 좋다의 해석에 따라서 바로 좋다 안 좋다의 어떤 그 작용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장반되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